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매우 간단히 말해서, 여기, 티어 매트, 거점적 이동, 거점적 이동으로 티어 매트 대책시는 데가 있어. 거길로 이동하시고 <웃음> 여기 오시면 아마 여기 음... 오세린 NPC한테 퀘스트를 받으실 거예요. 오세민 선배한테 받으시고요. 여기로 가셔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선멸 <웃음> 판매를 들어가시잖아요? 여기가 진짜 개 악몽이에요 씹 극혐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응. 보여드릴게요 시어메트입니다 <웃음> 물방 마공 물방 물공 마 마공 물공 마방 치명 타임스탑 무시 이게 극혐이냐 멈.. 이렇게 시간이 멈춰져요 궁극기 쓸 때는 원래는 근데 이걸 이걸 계속 지나가게 해요 시간이 <목소리> 망했다 어떻게 피해야돼? 이거 왼쪽은? 아 진짜 아또저제물패턴 조심해야 돼 이거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넘겼고요 또 넘겨야 됩니다 어, 나이스 이때 여기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왼쪽 깨지고, 오른쪽 깨지고, 저기에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피해야 됩니다. 아 절정을 치달지 마세요 제발 <웃음> 어 넘겼네요 불꽃놀이 패턴 넘겼습니다 어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2분 57초 개깰끔 아... 여기를 맨 처음 들어오시면 진짜 3분은 커녕 10분은? 10분은 넘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세트를 안맞출 경우 초, 초세트로 오면서, 오시면은 작살나요 캐릭터가 한 번에 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음. 어디를 가야 되냐? 제가 유비 공략집에서 여기 랭크 S 나오신 경우는 손가락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 미니 해결법은 맨 아래 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큐브를 약 43판을 도시는 약 2일 동안 맞춰놓고 유인전을 10코인 미만으로 깨시면 돼요. 히트 횟수는 70이야. 실력있다 하시면 35이야. 근데 이걸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지금 튜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철로 유인전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고 이거는 무시해 주시고 제대로 된방법 알려드리자면 본캐를 72까지 키우세요 그 다음에 부캐를 하나 더 키우셔서 레벨 10자리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 다시 본계로 들어가서, <웃음> 제가 앞으로 갈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셔서, <웃음> 컨트롤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 면? 그래머리. 를 가셔서, 기초, 중급 과정에서, 지능하고, 신체를 다 하시고, 전투력, 이거를 하다 보면은, PNA도 같이 올라가지고 25만? 25만정도 25만정도 25만정도가 되시면 중급에서 제가 연구실이 있어요 거길 가셔서 보스 잡으시면 돼요 약 1일에 두번할수 있는데 그걸 다 하시면 됩니다 겠습니다초보분들이라면 진짜로 자기가 컨트롤 자신 없다. 진짜로 자기가 컨트롤 자신 없다 하는 분들은 말해주세요. 제가 맞춤형으로 짜드리겠습니다. 공략을 이런 일잘안 하는데 원래는 여기 신체 강화 연구실을 들어가 주세요. 기능 개발 먼저 하지 마시고 신체 개발 먼저 하시는 게 나아요. 기능 개발은 그냥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라 신체 강화 들어가셔서 여기는.. 여기 쉬움정.. 이게 베리하드정도인데 난이도가 2분.. 30초? 정도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1번법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 다니시면 됩니다 노래가 신나셔서 할만하실 거예요 나왔다. 여기 보스인데요, 패턴 잘보셔야돼요 패턴부터 익히세요 일단은. 보스를 상대할 때는 패턴부터 익히시는게 나요. 아 드러하시면 무적기 걸려요. 새아의 경우에 위상 접속검 맨처음이고요 3분 24, 2 7초 정도 걸렸네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실 거고요 신차 강화 두번 하시면 됩니다. <웃음> 그러면 아주 미약하게나마 좀 컨트롤이 늘었을 거예요그비려먹을그유비의그그 그 시원찮은 그 컨트롤이 남아있으실거예요그 그 유비의 시원찮은 컨트롤이 뭐냐 하면은 유비들이 맨 처음에 공격패턴 피하려고 니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보스 패턴이 죽거든요?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기능개발은 어떤거냐? 단순합니다 문제 맞추는거예요 특수.. 특수적인 보스 패턴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면 살고 어느 곳으로 가면은 거의 공격맞는 패턴의 그런 보스를 상대하실 때 좋습니다. <웃음> 문제는 애들을 다 죽이면 나옵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 뭐지 이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사비인지 아닌지 <웃음> 아니지 이거 말이라고 해? 저거 엄청 귀여워요. 저 그레버리 박사가 페르페라고스 별 정도로 귀여운데 맞았는데 거의 곧 이제 나올 겁니다 보스가 나왔네요 마공 물방 마빵 나왔네요 아주 좋습니다 패턴이 기가 좋아요 전부 다 광역기 쓰니까 뭐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레벨, 그 전투력 낮으신 분이 바로 굴러가기 때문에. 여기 진심으로 깬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시면. 진심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가. 이게 건멋입니다이거 버리셔야 돼요 건멋 만들어가지고 맨만정이 멋있게 끝내려고 시간 타임만 그냥 늘어나고 저렇게 4분대로 그 다음에 중국과정 갑시다 중국과정 <목소리법> 가봅시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중국과정 기능개발연구실 말고, 신체강화 연구실 갑시다. 여기서 신체강화부터 갑시다. 시작해 볼까? 네 극혐이네.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왜저래? 아왔다 <목소리도> 물리공석의 이속?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입니다. 이속은 왜 붙어 가지고 와? 예반데? 그리고 세안은 기본적으로 이거 마나관리가 어려워요 <놀람> 뭐야 저거? 나의 패턴 처음 보는데? 뭐야 이 패턴은 어떻게 피하라고 피하는 방법이 있나 이건 처음보는 패턴인데요 뭐지 이거 집중해야겠는데. 아 집중하면 완전히 겉맛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겉맛 들었더라도 나중에 겉맛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었네 이것은 맨 마지막에 겉멋을 부려야지 겉멋을 부리면 1분이 늘어납니다 이게 안좋아요 겉멋을 부리면 안되는데 마지막 방송으로다가 이제 그거 뭐냐? 기능개발? 그거 한번 하고 끝낼게요. <웃음> 레모리 박사, 아니요, 안될 건데요. <웃음> 저게 뭐야? 차원 압력 박수, 저런 것도 있어. 뭐야 저거 음, 어.. 어.. 어.. 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하아 그걸 이거 티어메트 전에는 좋겠다. 패턴 집중해야 되니까는 티어메트 때 좋겠어요. 패턴 집중해야 되니까 <웃음> 배아돌 때 요즘 따로 만날 일이 없네. 어.. 이건 잘.. 차원정.. 인간은.. 모르겠다 어, X를 봤는데 틀렸네? 가운데에서 그런가? <웃음> 여기에서 아, 클란 너무 귀여운데? 조금 즐기면서 해볼까? 마지막이니까. 뒤로 즐겨야겠군. 이건 맞아줘야겠다 별 쓸데없는 공격이네 채웠고 <웃음> <웃음> 하 재밌었네요. 상당히 오늘은 방송이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좀 점검 좀 하고 던전도가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간략게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클로스의 던전도가다 라는 것은 별 다른게 없습니다 다른 게임과 같이 던파, 던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텐버, 텐버그로 가는 거고 컨트롤 늘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 늘리려면 이벤트를 안으로 가야 돼요. 던파와 똑같이 오, 이거 좋으셨네. 매실가족 자 봅시다. 파시구요. 또 업적이 와 있네요. 요즘 초보분들 보니까 업적이 아예 없더만? 업적 점수가? 뭐지? <웃음> 업적 점수가 없을 리가 없는데 업적 점수가 없으시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방송이 좀 길을 수도 있겠지만 <웃음> 일단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군 여기 사람이 언제나 있는 곳 여기에서 채널 변경 원할 원할 보통 삼십일 채 <웃음> 보통은 한 여기 강남 시집에 한두 명은 있을 건데 많이면 네 명인가? 세명, 네명 정도 있을거예요 아마 많이면 어? 방패충 한 명이랑 거, 저거 저거 누구야? 저 어? 저거 어? 퍼플 퍼플이랑 그 다음에 제저씨 한명 있네? 언제나 사람이 있는 곳 쓸데없이 그냥 사람만 있어 그냥 다 고인물들이야 그냥 뭐야 음... 여긴 대체 왜 사람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얘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없어 초 아니 이게 클립의 유저들은 얘가 나와요 이게 몇 점인지 없던 수가 근데 이게 없다는 거는, 레벨 60에 10강과 겨우 차고, 실드 하나 차고 있고, 이렇게 차고 있는 거는, 이거 쩔이에요. 쩔 받은 거야, 저거. 레벨 6 0에 저런 스탯이 나올 리가 없어 레벨 60에 저런 셋이 나올 리가 없어. 일단은 내 부케를 한번 가져와봐야겠군. 4 0 분까지 진행되겠는데 이거 개가 있는데 얘만 해도 지금 이 상태거든요 570 무사도의 길이에 이거 차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전투력 7천 아까 그 사람 몇? 몇이었지? 그 인간? 여기 왜 사람이 있어? 이만이네. 뭐야? 이거? 아, <웃음> 이 사람 <웃음> 이 인간이야. <웃음> 이거, 야이 이거 썩 썩었고만 썩었어. 이거 본 본캐에서 안 쓰던 템 그냥 가져왔네. 시브레. 이본캐에서 <웃음> <웃음> 안쓰는 쓰레기 잡템 가져와가지고 그냥 끼고있어 이거 뭐야 저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알아봅시다 여기는 어차피 방패충이 없어요 왜냐? 얘 양개라서 양개라 없어 사람이 없을걸? 어 있네 양개라도 늑대개라도 통제 불능에 치워와 새끼 자, 봅시다 나와라 방패충아 어 뭐야 저거? 어 나왔네 일하는 사과 사과? 16,000? 어 나왔네 나왔네 저거 10강 이걸 차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어드밴스 꼈구나 어, 이러면 당연히 높지 봅시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왜이 인간들이 여기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하필 여기에 돌아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극 마개 전수 13강이네, 극이네 다복귀네 <웃음> <웃음> 요것 좀 나오는 것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업적 전수 좀. 예전엔 잘 나왔을텐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지? 나만 그러나? 안 나오는 거? 자, 금마치들어갈게요